안녕하세요 김비서입니다 저에게 어쩌다 보니 약두 달이라는 시간이 생겼고 저는 그두 달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혼자 해외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달이나 해외에서 혼자 있어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곳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호텔값이 싸고 물가가 쌀것두 번째 조건 메리어트 호텔이 두개 이상 있는지요 세 번째 조건 보유하고 있는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를 2 2 5 0 0 마일리지만 써서 비즈니스를 타고 갈수 있는지요 이렇게 세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메리어트 호텔이 두개 이상 있는 지역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호텔 가격이 매우 저렴한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공업도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최저 가격으로 티타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결정한 이후에는 비행기와 호텔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비행기는 알래스카 항공 마일즈를 이용해서 가는 편 편도를 먼저 예약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로 아시아 발권은 캐세이퍼시픽과 제펜에어 라인이 최고인 거 알고 계시죠? 자세한 것은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설명한 영상 확인 바랍니다 반둥으로 도시를 결정한 이후에 자카르타로 향하는 편명을 조회,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차감이 더 적고 세계 최고 수준의 라운지 중 하나인 홍콩의 피어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캐세이퍼시픽을 타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인천, 홍콩, 홍콩, 자카르타의 여정입니다 캐세이퍼시픽은 알래스카 항공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 잔여 좌석이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영국 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진행합니다 인천에서 홍콩, 홍콩에서 자카르타 두편 모두 독립적인 공간에서 비행이 가능한 헤링본 스타일의 좌석으로 예약을 진행합니다 돌아오는 비행편은 자카르타 인천 인천에서 홍콩 이렇게 대한항공 편도신공을 활용해서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인천 인천 홍콩 모두 시크루에서 조회를 해서 코스모 스위트 좌석임을 확인한 후에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4 5 0 0 0 마일리지 차감으로 퍼스트 클래스 두 구간을 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두 달을 있으려면 여행 비자가 필요하니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한국 예약을 마쳤으니 호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관광을 위해서 여행을 간게 아니라 해외에서 조용히 살며 제가 할 일들을 해보려고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이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전세계 메리어트 호텔 중 가장 저렴한 호텔 중 하나인 목시반둥이라는 호텔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여행 목적도 아니었고 혼자서 지낼 예정이었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서 딱히 투숙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두 달이나 있을 예정인데 그냥 예약하는 것과 BRG를 진행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 BRG를 진행합니다 음, 저는 여태 BRG로 앉아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BRG를 항상 승인받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요령이 있거든요 아마도 한달 이상 BRG를 할 일이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BRG는 한달 이상의 연속된 투숙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을 가끔 옮겨줘야 하는데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이 두개 이상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예약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약 50박에 가까운 투숙을 인도네시아 서자바 지역에서 했습니다 54박을 메리어트에서 하며 사용한 토탈 숙박비의쓴 돈은 약 200만원이며 하루에 약 4만원 미만입니다. 저는 티타늄 회원이었기 때문에 목시 호텔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상급에 가까운 스위트룸을 제공받았고 목시 호텔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조식을 제공받았으며 라운지가 있는 호텔에서는 당연히 라운지에서 해피아워와 조식까지 제공받으며 을 투숙했습니다 을 저는 이렇게 54박을 200만원 정도로 확보하였고 여러가지 프로모션까지 합해서 포인트도 수만 포인트를 확보했습니다 수만 포인트면 수십만원의 가치 그 이상으로 활용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어, 오늘은 두달 살기 1편인 예약편을 이 정도로만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편으로 반둥의 모든 메리어트 호텔 4군데를 네 보여드리고 혹시나 반둥에 여행 가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맛집 정도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